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코세아서 4장 11절부터 19절인데 조금 이따가좀 읽어가면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호세아서가 쓰여진 게, 이제, 뭐 다, 다시 우리가 되짚어보면,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이 망하기 약한 30여 년 전이 되지 않나요? <웃음> 750년대, 이제 722년에 주전, 722년에 망하는데, 이에 불과 뭐, 3 0 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뭐 남쪽 유다가 망하는 것도 그렇지만 언약 백성으로서 공평과 정의를 행사하지 않고 또 마땅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또 가장 소외된 약한 자들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을 홀대한 그리고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어, 산 그런 삶을 살았다 철저히 뭐 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에 아주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의를 표한다고는 하지만 전부 이교도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표하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애초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 그렇고 이제 그들의 형식이나 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완전히 유사 종교가 됐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또 성, 예루살렘 중심이 아닌 베델과 단, 그, 단에, 그, <웃음> 저걸 만들고 말이죠. 그, 성, 성소를 만들고, 그리고, 절기도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형식이 완전히 이제, 이 유사 종교, 유사 종교로 아주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리토 안에서 그들이 그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이 때까지, 그것을 성취하실 때까지 그들은 어 존재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각성시키십니다. 뭐, 메시아의 계보는 이제 유다를 중심으로 오시는 것이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실 일을 그뭐 길을 닦는 그런 하신 일에 대한 그런 것들을 했어야 했습니다. 기 지도자들부터 그런 일에 솔선수범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제사장들. <웃음> 그, 뭐, 지난 시간에도 봤고, 이번 시간에도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제사장들의 죄가 뭐 아주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리 뭐, 제사장 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도자들 또 백성들의 죄도 거기에 휩쓸려서, 이제 똑같이 심각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 예, 원약 백성이니까 언약에 저주를 내리시죠. 언약의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시는데 에, 뭐 그래서 이제 내 백성이었는데 내 백성 아닌 것으로 만들고 궁유를 입은 자들이었는데 궁유를 못 입은 자들로 그러나 이제 주님이 언약은 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보고 또뭐 노아 언약도 보고 아브라함 언약도 보고 이제 다윗 언약도 보고 그렇게 쭉 봐왔지만 그 언약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참여시켜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주권적인 언약이. <웃음>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코케우스라고 이 화란 신학자가 언약 신학에 대해서 아주 잘 세웠는데 그첫 어. 언약이 이제 행위 언약이었고 이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언약이 은혜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그 은혜 언약의 뭐 대상자가 택한 백성들이 되는 거지만 주권적으로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언약에 열심히 특심 하셔가지고 그냥 다 없애 마땅한 존재들인데. 끊임없이, 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도, 이제, 그, 뭐, 북쪽 이스라엘이, 30년 연수선인데도 <웃음>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시지만, 또, 언약의공유를 그 베푸셔서 회복에 대한, 네,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절로 3절이 이제 그 본론, 호세아서 본론의 첫 번째의 머릿말이 된다고 했잖아요. 본론 첫 번째가 이제 4장에서 7장까지고 두 번째가 8장에서 10장까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때 내용은, 크게는 이 4장, 1장에서 3장까지, 전체를 요약하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10장까지,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다가, 11장부터 14장까지,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회복에 대한 내용도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또 심판에 대한 내용 중에도 또, 또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본론의 첫 번째 사장에서 7장 사이에 그또 앞부분의 내용이 이제 제사장과 백성과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그. 첫 단락으로 나오고 두 번째 단락으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내용이 이제 두 번째 단락 6장 7절까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6장 8절에서 7장 마지막까지 심판을 피하지 못할 백성과 지도자들의 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제사장과 백성과 지도자에 대한 책망의 그 내용에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그 책망이 주, 주된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입에 올리기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휘잡하고 더럽고. 그렇게 한 그런 <웃음> 제사장들의 죄에 대한 내용이 그런 걸 지적한 다음에 이제 저들의 그 저들이 행하는 그 제사에 대한 엄중한 책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음란한 제사에 대한 책망이 사장 11절부터 14절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불의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이제 4장 4절부터 어 10절 사이에 나왔었고요 그 음란한 제사에 대한 책망 부분부터 봅니다 호세아스 4장 11절로 14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앉는다.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묶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안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 이니라. 저희가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거드나무와 상수리나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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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망하리라.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주신 그런 일반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음란하듯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이제 총체적 난국이죠. 가정의 가장들도 그렇고. 그래서, 뭐, 그, 매누리들 딸들을 나무랄 상황이 안, 안, 된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할 거라고, 이제, 이쪽부분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처음, 그, 이, 넉절에 보면, 음행, 음난, 행음, 간음, 창기, 음부 같은 표현이 무려 아홉 번이나 나옵니다. 이달랑 맨 처음에 나오는 음행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가난 문화, 저들의 그, 그 제사 형식이라는 것은 항상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 형식이죠. 그들을 자극해가지고, 비를, 그, 선물로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농사도 잘 되고, 어, 이 수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런 것이 되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을 빙자하고, 그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그, 그, 성, 그 성전 안에 성창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여기 이제 마지막에 음부라고 나오는 이 단어가 이제 그 음행의 성격을 보여주는데 음부보다는 흔히 성창이라고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 낱말이 거룩함에서 나온 것이라 성자를 붙인 것이지만. 실, 실은 참된 거룩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냥, 그냥 말이 성창이지, 무슨, 그게 어떻게 그, 그, 그 거룩한 것이 됩니까? 아주 추악한 것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출협이, 저기, 아니,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던 날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임무를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정한 상태에서만 거룩하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니 제사장은 부정한 상태에서 성소에 나오지 않게 막고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철저히 그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먼저 자신부터 거룩하게 하고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백성들로 와야 금 거룩하게 하는 자라는 거. 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듯이 속되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 아닌 사람은 속된 사람인데 정한 사람도 있고 부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정한 사람이 제사를 통하여 거룩한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속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성소를 만지면 거룩한 상태가 되어 그를 죽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이미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져도 되지만, 물론 이제 저들이 제사장이지만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죠. 1년에 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속죄일 때나 들어가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룩한 상태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길로 그런 상태에 이른 게 아닙니다. 다만 모르고 그런 그럴 때 이제 거룩한 상태에 이른 것을 참작하셔서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드려서 속된 상태 즉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주인는 상태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이제 문둥병자가 한 병에서 나왔을 때에. 특별히 속권제를 드리게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만 이제 우시아처럼 고의로 성소에 들어가려 한다든지 미리암처럼 모세의 거룩한 거, 권위를 무시할 경우는 속권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무시, 우시아는 문둥병자가 되어 이후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이제 유폐되었고 미리암도 문둥병자가 되었으나 오직 모세의 중보로 곧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성창은 여호와 앞에 참 일반적인 가늠보다도 훨씬 더 가진한 죄인 거죠. 거룩할 성을 가장 붙여서는 안 되는 그 죄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요컨대 이단락에서 아홉 번이나 나오는 표현들이 모두 가난의 그 가증한 제의와 직접 관련된 것입니다. 가난 종교가 섬기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바알이 비와 번개의 신으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려고 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이 제사드리는 사람과 성행위를 합니다 이로, 이 행위로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자극을 주어 비를 내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들을 어찌 신이라 부를 것입니까? 이렇게 인생이 어, 어, 어둡고 미련하게 되는 사실을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 본문을 좀더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선지, 선지자가 내 백성의 어둠과 미련함을 다룹니다. 열방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음행을 다룹니다. 신약 백성도 근본적으로 그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도를 스 참으로 믿는 사람은 분명히 큰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만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사소한 건 절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다가 마침내 배도의 길로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에서 경건하게 보이고 심지어 선생 노릇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사람은 선택된 건 아니죠. 예, 이제 알미니안들은 선택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우리 돌투 회의에서 그렇지 않다. 선택된 사람은 절대 타락하지 않는다. 그 그런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그 이제 단순히 외적으로 선택하는 정도로 머무르는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선택한 것을 말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 거는 외면적인 선택 가운데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거 시편에서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지키는 데서 즉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데서만 제대로 확인됩니다. 정상한 정상한 성인 신자라고 하면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늘 말씀드리지만 뱃 속에 있는 태아나뭐 아니면 어린아이 미진아들 또 정신병자들 또 노인들 또 자기 고백을 할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기다 이제 평, 통상적인 경우로 놀 수는 없습니다. 선택된 통상적으로 선택된 언약 백성이라면. 당연히 언약을 믿고 지키는 데서, 그리토를 믿고 사랑하는 데서만 제대로 그 선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문제여 갖고, 알미니안들하고 굉장히 싸웠어요. 신자들, 제, 개, 저, 저, 칼빈주의자들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끝까지 붙이십니다. 늘그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장차 구한 대로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참된 겸손은 은혜 가운데서 자기 죄를 철저히 깨닫는 데 있습니다. 선택을 얘기하고 겸손하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하면 어, 거룩한 감각이 아주 옅어질 것입니다. 그 감각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야만 생생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야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자기의 선택을 믿는 사람은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주님 앞에 그 낮추, 낮추게 되죠. 지금 그... 부자 나사로 비유해서 나사로와 같이 또뭐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 비교해서 그 세리의 기도처럼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모세도 그 영광을 보고 뭐 죽은 자 같이 됐었는데 뭐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니까그 영광은 얼마나 무서운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무지 그 영광 앞에 갈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어전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죄를 생각해 보면 두려고 떨림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의 그 궁율과 자비로만 내가 받아들여지고 주님 앞에 설수 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 외적 거룩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영광을 본 거룩은 자신의 죄부터 살피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살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살피는 것 자신,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그,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뒤에 뭐, 주인글리, 또, 칼베인이 그 정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국가 종교였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의 그 지도자가 믿는 종교가 그 지역 종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또, 저기, 제세를 파 빼놓고는, 어, 루터교도 그렇고, 또, 저기, 로마 캐톨릭도 그렇고, 또, 뭐, 개신교도 그렇고, 그렇고 전부 유아세를 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태어난 지 그러니까 이유아세례 받은 사람들을 성장하는 거 보면 너무 형편없거든. 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젤리레파들이, 아, 이게 성경에 아이들이 자기 고백 안 하고, 회원이 되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하고 유아 세례까지 부정하는, 너무 좌로 가버렸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것인데 아무튼 그그 그 제도적으로 그냥 유아 세례 받으면 그나라 구, 국민이 돼버리니까 국가교회여서 그러니까 이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너무 형편없고 또 유아 세례 교육도 별로 안 했어요 언약 교육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이제 개혁자들이 그 부분에 그것 때문에 성화의 신학이 나온 거예요 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화까지 가는 거다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고 영화로운 상태로까지 가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 그런 윌리엄 퍼키스나 뭐그 윌리엄 포킨스나 뭐 윌리엄 에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웃음> 호케이우스나, 뭐, 푸치우스, 또그 뒤에 뭐, 데오도로, 운데어 아이기라는 그런 독일 개혁자들도 그렇고, 그냥 굉장히 그걸 성화의 신학을 강조했어요. 성화의 신학을 강조, 기존의 예배도 너무 형식화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 아이들 회원 받는 것도 형식화 되고, 예배도 너무 형식화 돼버리니까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제 하다가 이제 너무 나가버려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예배를 무시하고 속으로 모임을 너무 강조해 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친미교 이런 것에서 저어 많이 도입을 해서 쓴 것입니다. 근데 원래는 원래는 장로교나 뭐 개화에서는 유아세를 줬으면 유아세례의 원들이 아주 원약 백성으로 잘 자라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하고 또 그가 그 성화를 이루어서 영화로운 상태로 교회에 알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그거를 경험하고 나오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개혁신학은 예배 중심의 신학입니다.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성격 공부 중심이 아니고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가장들이그 말씀을 듣고 각성을 해갖고 집에 돌아가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현심으로 거기 아니 목숨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거요 그러니까 아. 지금, 뭐, 이제 출애국 이후에 그이 사건을 보고 있지만, 거룩, 불구 또, 호세아 어 시대의 그 예배 상황을 보지만, 이게 다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거룩이라는 게 굉장히 명색만 거룩이고, 실제 거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나와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유의 주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 행복을 세워줘. 자기를 배불리게 해줘. 자기를, 그, 즐겁게 해줘. 기쁘게 해줘. 그런 하나님을 찾는 거 것. 그건 똑같아요. 지금이, 저희, 레위기 1장에 나오는 그, 그, 거룩을 범죄하는 것이나, 또 호세아 시대나, 또 종교 개혁 시대에 그때 사람들, 지금도 똑같아요. 그런, 아 어, 그런, 그 진짜 그리토께 연합대가 그리도가 전부가 돼가지고, 어, 겸손히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나와서 예배를 참여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결단을 하고, 돌아가서 그 결단하고, 은혜를 누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중에,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뭐 은혜를 누리고 또 혼자 개인적으로 성격 공부하면서 은혜를 누리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보금의 그 현장성이라는 말, 현장성하고 현재성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배의 현장성도 그게 제가 만든 말이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 주님의 어전에 나와서 그 그런 영광을 그 접해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본자로서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찬양하고 헌상을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제 말씀을 받고 이제 흩어져서 전도하려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흩어진 존재로서 그 영광을 본 사람만이 그렇게 하는 거다. 예배주의. 현장성 있게, 현재성 있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엄미하신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죽는 부약 같으면 그냥 죽, 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스도로 말면 아마 우리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현장성이 없고 나 개인의 그 사역을 채워, 채워줄 그런 하나님을 찾고, 그런 말씀만 들으려고 하고, 그, 그렇게 되면, 그게, 어, 주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듣는 태도가 아닌 거죠. 네. 순종하려고, 진리 안에서 교제하려고, 또, 그, 뭐 간절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 그런, 그런 게, 성경에 과연 그런가? 그냥 아주, 기도하면서, 네? 네. 부런 이거는 이, 여러분들한테 억지로 강요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가 그런 거예요. 실제,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실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형식에 질질 수밖에 없고, 이, 어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도 있고, 종교개혁 시대에도 있었고, 나라가 망하게 지금 얼마 망할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 이스라엘도 있어. 도무지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음행의 그 것들이, 음행의 사실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다.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이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거기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 주신 뭐 주님이 주신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이따가도 보는 데뭐 상수리나무 아브라함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그 상수리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여기 이, 형식은 같은데 자기가 다른 궁쿵이를 갖고 나온다 이거예요. 이교도들이 뭐 하나님을 찾듯이. 음행과, 그래도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는. 이는 우상에게 제사드리고 아,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걸. 그러니까 뭐꼭 먹고 알먹고라는 식이에요. 뭐 님도 보고 뽕도 따고 하는 식이죠. 이게. 그냥 그 하나님의 어전에서 그런 탐욕, 탐욕 탐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술에 취해서 황홀경을 맛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으로 쾌락을 얻으려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뭐, 그 외에 등등 것들 다 써야 되는데, 항상 자기,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에 빠져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자기 입으로 들어가고, 자기 행복을로들 그걸 또, 또 와서 구하고, 그게 떨어지면 와서 구하고, 그게 꼭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그, 그,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신자라고 하지만. 이 상태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찬송을 드리는 심정입니다 찬송은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데 특히 번제 드리는 태도와 심정을 가리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자기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며 자기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는 겁니다 다 불살라 태우면서 그 냄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받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그 그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일을 그 하니까 그은혜 방도를 쫓아서 그렇게 하니까 그리또 안에서 그게 참 거룩한 것이고 참 복된 것인데 나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영광만 내 마음에 가득한 상태 이런 상태는 오직 그리토를 믿는 믿음 그리토를 전부로 삼는 태도로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재산을 드려야 하는가 그 신약에 뭐 그리토께서 다 해주셨으니까 방만하게 나와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방만하게 나오는 그 이제 거기에 죽음의 일이 안 일어나도 그건 죽었다고 여기시는 거죠 주님께서 방만하게 예배 드립니다. 그게 정부가 아니면 전부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현장성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뭐 드리면 뭐 다음에 또잘 드리지. 오늘은 몸도 피곤한데. 뭐, 뭐, 그렇게 자기 합리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 전부를 드리는 그리또가 전부가 되는 믿음과 태도가 아니면 주신 선한 그것의 마음이 빼앗기기 쉽습니다. 거기서 속히 돌이키지 않으면 급기야 자기 행복을 위해서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그런 상태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타성에 붙으면 예배가 타성에 붙으면 예배를... 뭐 남용하고 악용하고 오용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우상 섬기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을 말하고 남을 이용합니다 자기가 섬긴다는 신도 자기 행복을 위하여 곁에 둘 뿐입니다 그런 높은 마음이 니 눈에 베는게 없을 만큼 어두워져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행복을 줄 만한 것에 마음 빼앗길 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어디 더큰거 뭐 보장해 준다 그러면 아 잠깐 하나님 잠깐 미안한데 거기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네. 눈앞에 보이는 게 크, 크니까. 네. 그처럼 언약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묶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합니다. 하는 그런... 이 표현을 보면 나무는 나무로 만든 우상을 가리키는데 선지자들이 교훈한 대로 사람이 만든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사람이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입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더러 말씀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이런 사귐에 나아가지 못하면 급기야는 듣지 못하는 나무에게 묻고 듣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지자의 거룩한 풍자대로 우상 섬기는 자는 우상과 같아진다. 똑같아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귀먹거리 벙어리, 소경 이이 이, 저기 이 비유가 왜 나오는 거냐? 그 우상, 앞, 우상의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그 115편, 우리가 보면, 그 115편 4절부터 보면,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라. 똑같아 이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게 소경이 되고 규모어리가 되고 벙어리가 된 거예요. 정욕의 눈이 어두워져요 네. <웃음> 묻지만 묻지 아니한 것보다 못하고, 듣지만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뜻입니다. 이는 살았으나 실은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금명을 내리시며 어, 경고하신 상태입니다. 차라리 생명이 사라진 상태보다 못합니다. 주님께서 가론 유다 더러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저에게 좋았을 뻔했다. 하, 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실로 귀합니다만 그러나 우상 섬기는 사람의 생명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처럼 언약 백성이 어리석게 된 이유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된 사실에 있습니다. 음란한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 에, 영광, 그 번영, 쾌락 이걸 똑같이 추구하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부요, 풍풍 풍, 풍성함, 번, 아주 번영된 것, 행복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음란한 마음은 음란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음란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면, 우상이 시키는 대로, 우상, 음,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따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도, 그처럼 상식과 인륜과에 맞지 않아도 따르지 않을 수없 그러니까 구약의 그, 거짓 선자들이 뭐, 뺨을 때리고, 껍데기를 베끼고, 뭐, 다 달라고 해도, 좋다, 좋다, 한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걸 기꺼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거짓 선자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보면 반쪽 복음을 전하고, 예?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온전한 목표를 가르치지 않는, 예? 반쪽 싸구려 복음만 얘기하는, 예수 믿고 뭐 축복만 받는, 이런 것만 얘기하는, 그건 자기 걸다 갖다 바쳐. 예. 뭐, 이 JMS 사건이 요새 있는데. 그뭐 몸도 갖다 주고 자기 돈도 갖다 주고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네. 그게 미혹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 결국은 죽기를 두려워해서 이 세상에서 있는 공포 죽음과 죽음에 이르는 고통 이게 다 공포잖아요 분리. 근데 하나님과 분리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세상과 분리될 게 두려워. 가족과 분리될 게 두려워. 예? 뭐, 이, 뭐 돈과 분리되는 게 두렵고, 건강과 분리되는 게 두려워. 그러니까 그런 것만 눈이, 눈을 가지 짓고 찾으러 다니는. 그게 소경이 이제, 벙어, 아니, 귀먹어리가 되고. 거기 종로를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은 다시 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는 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에 나가는 일, 우상을 즐거워하는 일 이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이게 그리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는 데서만 열립니다. 그거,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열립니다. 하도 이제 종교 개혁 시대에 그, 음, 형식으로 치우치고, 종교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아주 고치거리가 되고 아주 전쟁만 일으키고 시끄러워지니까 이성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계몽주의를 그철파 했잖아요. 계몽 개몽, 계몽주의가 뭐 자기네들이 이성의 빛으로 사람들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거기에 기초한 철학, 교육학, 정치 뭐 모든 게다 나왔어요. 거기 자, 성경도 제대로 봐야 된다고. 그 성경을 다 자연 법칙 안에서 해석하려고, 이성의 법칙 안에서 해석할. 하 그렇게 해서 자유주의자가 들어오고 그냥 이 기독교는 완전히 그저 거기에 과학에 눌려버리고 이성에 눌려버리는 상태가 되고만. 이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빛을 발휘하지 않으면 그 거짓된 빛이 그 세상을 지배하고 그 거짓된 빛을 쫓아간다 해봐. 거기 그그그 그, 그 이성의 빛, 세상 교육의 빛을 안 쫓아가면 죽을 것 같지.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고, 그게 음란하는 거고, 그게 음행하는 거고, 그게 가늠하는 거예요. 그게. 음. 언약 백성이 높은 산에서 혹은 작은 산에서 우상에게 제사와 분양을 합니다. 분양은 성소 분양단에서 하듯이 향을 피우는 것보다 재물을 불류해 놓아 연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건데 제사의 최종 단계인데. 제사나 분양은 결국 같은 것입니다 이들이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드리는 일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에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6절, 13장 18절에 나오 그가 세겜이나 헤브론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단을 쌓은 것은 거기 여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단을 쌓은 상수이나무이기 때문에 그 거기서 제단을 뭐 쌓은 게아니에상수이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런데 지금 껍데기만 남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저기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상수이나무 아래가서 복을 빌면 될것 같거든요 예. 신앙의 본질을 놓치며 형식의 매임 바리새인이 율법의 정신을 놓친 까닭에 그형식에매여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죽인 것이 아무려면 우상 섬기는 것보다 악하면 악했지 덜하겠습니까 바리새인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율법을 우상 섬기듯 높였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가 받은 율법을 높였습니다. 모세를 주신 하나님보다 모세를 더 높이고 예? 아브라함을 주신 하나님보다 아브라함을 더 높이고 그기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율법 지키는 자기를 높 자랑하는 거. 결국은 자, 율법을 높이는 게 자기 자랑 때문에 높여요 예? 자기 자랑 때문에 어디 가서 율법 잘 한다고, 잘 지켰다고. 그래도 내가 복을 누린다고. 네. 그 기상한 형식, 본질을 놓치니까 껍데기만 취하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음, 이제 자기 행복이 중요한 거죠. 그 나무 그늘이 아름다웁니다. 상수리 나무 그늘이 그렇게 좋은가 봐요. 네. 우상하게 제사하면서 말로는 대단한 종교를 떠버린다만 실은 그늘이 주는 안락함이 저들에게 더 중요합니다. 쾌적한 나무 그늘에서 자기 마음이 상쾌한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릇, 사람이 늘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인데 타락 후에 자존하려 합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서 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자존하시는 삶명 있는 놀랍게도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위해 계시는데 그리토를 본받아 남을 위하는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그리토를 본받는 사람은 사람을 의존하지 않는 니다그 열두 사도들도 그리토를 제대로 몰랐을 때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면서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인하고 도망. 나중에 이제 성신 받고 그리스도를 접하게 되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중에 그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기꺼이 잡혀가고 기꺼이 죽는 거예요. 이전에는 한 비자가 뭐그 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언어가 같고, 그 예수와 또 같이 있었잖아. 이 소리만 들어도 내 뺏은 사람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죽고. 네? 기꺼이. 그리 스도 안에서 서로를 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신자라. 어떻게 살든지, 뭐. 그니까 여기 지금 타락한 사람들 보면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거잖아요. 참나무, 방수리 그런 아래. 자기가 열심히 내는 것도 다 자기 행복을 위한 거예요. 안 빠지면 혼날 것 같고. 빠지, 그, 참여하는 건복 받으려고. 복 받아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풍꾼 비유에서 보면요. 그, 아홉, 뭐, 뭐,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3시에 부름받은 사람, 11시에, 부 저희 뭐, 그 5시에 부름받은 사람, 오늘 시간으로, 유대 시간으로는 그게 11시지만, 그, 그 부름받은 사람, 진짜 부름받은 사람은요, 어, 감사해요. 근데, 그냥, 부름이 뭔지도 모르고 와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늦게 예수 믿은 사람도 왜 똑같이 저기 대우해주냐고 불평하는 거예요? 에? 내가 어, 땡볕다 받아가면서 주의일 했는데 왜 나한테 그걸 안 주냐, 더안 주냐? 이게 항상 먼저 온 사람이 아, 자기도 하루 일당은 충분히 받았으면 저 사람에게 그 일을 안 해도 그만큼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어이고 참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12분의 1 2 분의 일 주든지 나를 더 주든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게 알미니스 우 사상이에요. 교회 안에. 교회에 열심 내는 거는 복을 받아서 열심 내는 거지 복 받으려고 하는 게아 그거 거꾸로 되면 다형식화돼 버리고 의식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한다니까요. 사람 가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자기 인정해주고, 자기, 저, 행복하게 해줄 사람만 찾아다니. 저건 신자가, 신자라고 하는 사람. 그러면 우상숭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음행, 그게 이제, 이교도들의 음행과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의 궁유를 받지 못할 그런 그 심판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궁유를 여기신다고 하는 약속을 보장하셨음에도 저들은 끊임없이 이제 이 주변 나라의 그 행복과 번영에 눈이 보해가지고 그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태도를 취함으로 결국 하나님 앞에서 행음하는 음란한 영의 미혹이 돼서 행음하는 태도를 보여서 하 아니다. 음행하는 태도를 보여서 하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물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음행을 하여서 하아 이런 일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고 현재 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며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는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그리스도한 분만으로 족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과연 전체를다 드리고 믿음으로 현장성 있게 실질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가족, 내 행복,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저희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보장해 주신 그 토대 위에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선택받은 자로서 그 바른 선택의 그 원리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